Date는 July, 1 r a v e r s 똑같네 근데 시간이 약간 7시 8분인가같데 10.30pm 아 7시 20, 20분이었나? 그러니까 오후 밤이 되 거야. 오후 10시 40분이니까 그러니까 밤 10시 40분이 된구야 계속 기다렸던거지, Rescue Team은 네, Night was dark 밤은 어두웠어요, 그리고 고요했어요 밤은 어둡고,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I kept my eyes on Stella with my night camera Keep my eyes on 그러니까 Keep one's eyes on 어디어디를 주시하다 주목하다 지켜보는 거예요 나는 내 시선을 고정시켜놨다 이런미인데 내가 스텔라를 계속 그 지켜보고 있었다 라는 소리예요 근데 뭘로? 나의 야간 카메라로 With my night camera I Kept my eyes on Stella Selma was still, it just didn't, <웃음> 여전히, <웃음> was next to, 여전히 엄마 옆에 있었어요. She was touching her mom's lifeless body. 엄마의, 엄마의 생명이 없어진 몸을, <웃음> 즉, 죽은 엄마의 몸을 코로, 자기 코로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어? 살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어, 아기꾸끼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was touching her mom's lifeless body l i f e l e s s 에서 L-E-S-S는 언가 없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이니까 이 죽은 엄마의 몸을 그래서 거꾸로 만지고 있었어 it was sad to see Stella staying close to her mom 네, 마찬가지 to 네. see 어, 보는 것 진주어 가죠 뭘 보는 거죠? 스텔라를 보는 것 근데 스텔라 스텔라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시 때문에 역시 스테잉이라는 오형시 형태의 목적보까지 와서 l l 라가 엄마 옆에 가까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걸 보는 건 슬펐습니다 여기를 예, 가장 마지막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예, Was that? 슬펐어요 To see 스텔 a staying close to her mom 여기는 이렇게 한 덩어리 뭉치로 보세요 엄마 옆에 가까이에 스텔라가 머물러 있는 걸 보는 거 슬펐습니다 계속 코를 이렇게 엄마를 만지고 있으니 일어나 일어나세요 하는데 안일어못 일어나잖아요 슬펐어요 I hope 한 다음에 스텔라 스테이지 한걸 보면 여기엔 지금 접속사 대시 있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대절을 많이 씁니다 뭐뭐를 희망합니다 희망, 희망한다는 희망은 수인데 스텔라가 스테이지 안전하기를 safe 음. 안전하게 있기를. Then through out the night, 그 밤새 말이죠. 지켜보고 있는데, 아 어떻게 좀 안전해야 될 텐데 하는 걸 희망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하는 걸 바란다는 소리예요. 에 스텔라가 밤새 좀 안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내용 어렵진 않은데 잘읽 들립시다.